앉아. 응. 앉아 앉아 앉아 앉아 무슨... 이게 <웃음> 어디서 나온거냐면 파리이게도이서 나온 정도. 비빔도이 정도. 이정이거먼이 먹어볼까? 앉아 앉아줄거야 앉아, 줄 거야. 앉아. 애지 앉아 니네안 줄다 <웃음> 진짜 지 이거 봐 팔도 비비면하고 똑같이 포장지도 김지야 이게 맵대 이게 아빠 한번 먹어볼게 오케이? 네네도 줄게 기다려야 돼 대신 이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거 소세지 빵 먹고 음. 너그러면안줄 거야 지금 손이 문제가 아니야 안돼 앉아! 애지 앉아! 손 필요 없어! 너도 손 필요 없어! 기다려! 기다려! 아! 순받이 끼우기! 마스터 보자! 고 잠깐만! 애지 앉아! 애지 안 앉으면 앉아! 야! 근데 이 포장지도 그렇고 너무 귀엽지 않아? 응할또 비빔빵 응. 비빔빵 말고터 비빔빵이야 애지야 넌 어떠니? 중지야 어때? 아빠가 마지막으로 먹고 어? 니네 움직이면 안 준다 난또 먹을 거 같아 그래 또 먹을 거 같아? 응. 자 중지 이제 어땠어? 준이 줄게. 음. 아. 자애지도 아. 애지 마지막이야. 이제 마지막. 다 먹어. 아껴뒀다 내일 먹어야지